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여기 있는 라미 알스타 만년필인데요. 저번 시간이어서 또 라미 만년필입니다. 저번 시간이어서 또 다시 라미 만년필인데 라미 알스타 같은 경우에는 라미 사파리 만년필에 조금 고급형이라고 보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이게 라미 알스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 유광 처리가 되어 있고 이것도 한정판인 걸로 아는데 제가 이거 한정판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미 알스타 같은 경우 에큰 특징으로는 라미 사파리랑 배는 다른 점이 그다지 없거든요. 뭐 여기에 여기 잉크, 뭐 카트리지 보는 요 구멍 뚫린 거랑 그에 여기 라미 라미 로고 적힌 거랑 다 똑같고요. 외관적인 면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 위에 뭐 액체 표시된 것도 똑 같고요. 뭐 클리포인도 똑같고 실제로 라미 사파리를 옆에 스다 두고 보면 실제로 어떤 게 라미 아이스타워 사파인지 리 만필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면 두개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하실 분들도 꽤나 있으실 거라 보입니다. 하지만 남의 알스타의 가장 큰, 이제, 가장 큰, 이제, 그, 단점이라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과 여기 있는, 여기, 피드 부분이 보인다는 점인데요. 피드 부분이 보임으로 인해서 약간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여기, 핸드, 부분이, 그립존 부분이, 일단 기본적인 그립존 부분이, 여기 안에 필터가 다 들어가 있고, 아, 필터 난다. 어쨌든, 그, 험버 아주 피드부분이 다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요 피드부분이 보인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반투명상태이기 때문에 자세히 안까지못 보지만 그래도 보인다는 부분에서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촉같은 경우에도 촉같은 경우에도 스테인 스틸인데 요거는 남미 사파리와 호환이 되고요 남미 사파리와 호환이 되고 웬만한 남미 만년필과는 전부 다 호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줘가지고 빼가지고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안에, 요 안에, 이제,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독자구역으로, 이제, 라미의 구역으로 그냥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라미, 라미 마년필이 전부 다이 구역으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저번에 이제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번에 라미 마년필이, 라미 사파리 마년필 리뷰를 하면서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작게 홈이 파져 있는 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를 톡 뽑으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요 부분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밀어넣으면 이렇게 딱 고정이 돼요. 이렇게 딱 고정이 돼가지고 상당히 결착력이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이렇게 흔들어서 잘 빠지지도 않고요. 남이 사파리나 남이 아이스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아인슈피 같은 경우에는 결착력이 강해서 웬만큼 막 이렇게 흔들어서 막 모르고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이게 막피 컨버터가 분리돼가지고 막 난장판이 되고 그런 경우는 없구요 촉으로 도어뜨렸어요 촉이 망가진 경우는 자주 있어도 뭐 컨버터가 분리됐다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기감에 대해서 설명 드릴건데요 필기감 같은 경우에는 역시 모든 만년필이 그러하듯 모든 만년필이 이제 각자의 이제 전부 다 다른 이제 다른 재종중에 고치듯이 역시 이것도 필기감 조금 다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f 님은 똑같은 e f 님에도 불구하고 여기 밑에 이게 남이 사파리구요 요게 이제 위에 남이 알스타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유연한 모습을 보입니다. 조금 더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좀더 사각거리 있는 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남이 알스타가 좀더 좋아요. 남이 알스타가 좀더 좋고, 난그외 그 세부적인 이제 디테일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몸체 부분이 좀더 두꺼워요. 진짜. 정말 극강으로 조금 더 두꺼워요 조금 더 두꺼워가지고 이게 조금 더 무게가 있습니다 조금 더 무게가 있고 정말 제가 알기로 한 1,2g 차이인 걸로 아는데 이 1,2g 차이가 정말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조금 느껴질 정도로 나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시고 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아스타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조금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한 5,6만원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입문자용으로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개인적으로 입문용으로는 사파리를 먼저 사시고 그다음에 아이스타를 먼저 사시는 아이스타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만 여기까지 파마니의 파비앙고요. 여기까지 아이스타 리뷰였습니다. 이만 여러분 안녕.